you mm -hmm. 소유길입니다. 오늘은 INFP 유형과 다른 유형 간의 관계, 궁합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INFP는 MBTI를 만든 이사벨 바이어스의 유형이기도 한데요. 상당히 특이한 유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전에 만든 INFP 소개 영상을 참고하시고요. 이 영상에서는 관계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두 가지 큰 그룹으로 나누어서 진행합니다. 나와 비슷하거나 가까운 유형들, 그리고 나와 다르거나 먼 유형들로 구분하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인간관계의 정답은 없는 거죠? 개인 의견일 뿐이니까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나와 비슷하거나 가까운 유형들입니다. 일단 같은 INFP끼리의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한 글자만 다른 유형들을 보는 거죠. ENFP, ISFP, INTP, INFJ 이렇게 네가지 유형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과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똑같은 유형끼리의 관계예요. 보통 상대방이 나랑 비슷하면 좋을 것 같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좋은 점도 있지만 안 좋은 점도 있죠. 특히 INFP 같은 사람은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현실에서 만나면 좀 불편한 기분이 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INFP는 대체로 독특한 사람이 많거든요. 사람이 조용한 편이지만 결코 평범하지는 않죠. 이런 게 자기 정체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또 있네 하는 생각이 들면 왠지 김빠지는 느낌 같은 게들수 있어요. 뭐랄까 난 내가 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나 보네 이런 느낌이죠. 물론 좋을 때도 있어요. INFP는 특이한 성향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서 충분히 이해받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면서 기분이 다운되기도 하는데 이럴 때 자기와 비슷한 사람을 보면 위로가 될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온라인상에서 INFP끼리의 관계가 대체로 좋은 게 아닐까 하는데요. 생판 모르는 사람이지만 어딘가에 나같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뭔가 아, 난 혼자가 아니었어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상 그런 사람끼리 오프라인 모임 같은 걸 갖게 되면 분위기가 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냥 멀리서 보는 게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INFP, ENFP의 관계입니다. 얼핏 보면 전혀 이질적인 타입인데 좀더 알게 되면 묘하게 닮은 면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ENFP는 관종이죠. 그것도 4차원 관종입니다. 여기서 4차원은 특이한 성향을 말하는 거죠. 근데 아까 INFP가 그런 사람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이 비슷하고요. 그리고 관종이라고 했습니다. ENFP는 그냥 관종기가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인싸 유형이기도 합니다. INFP는 인싸 기질이 거의 없어요. 오히려 전형적인 아싸라고 할수 있죠. 그런데 의외로 관종 같은 면은 있습니다. 관종이란 게 뭐예요? 타인의 관심을 즐기는 성향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런 건 있다는 겁니다. INFP가 근데 내향적이죠 그래서 작가, 소설가 같은 게잘 맞는 거예요. 겉으로 막 드러내는 건 아니지만 뭔가 내 이야기를 하고 싶고 그걸 누군가에게 보여주고 싶은 그런 면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INFp는 ENFP처럼 대놓고 사차원 관종은 아니지만 그런 기질이 내 쪽으로 잠재되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두 유형은 처음 만날 때는 좀 이질적인 느낌이 들어도 막상 이야기를 해보면 의외로 잘 통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INFp는 어 그냥 얌전한 줄 알았는데 내 똘끼를 다 받아주네? 게다가 가끔씩 받아치는 걸 보면 얘도 일종의 사천원인데 이런 생각이 들수 있고요 INFP는 원래 잘 통할 줄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ENFP는 다 드러나잖아요 평상시 그걸 보면서 재밌다 나랑 좀 통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INFP, INFJ의 관계입니다 ENFP, INFJ 모두 INFP와 같은 NF그룹이죠 ENFP는 INFP와 첫자리가 달랐는데 INFJ는 끝자리가 다르죠. SU형이라면 이런 경우 정반대 성격으로 보이곤 하는데 n 유형은그 정도는 아니라고 했습니다. INFP와 INFJ는 비슷한 면도 많아요. 차이가 있다면 INFJ가 좀더 무겁고 진지한 느낌이 있고 INFP가 좀더 자유롭고 유연한 편이라는 정도예요 INFP가 사회생활을 많이 하면 INFJ 비슷하게 되기도 하고 INFJ가 혼자 있을 때는 INFP 같은 면이 많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렇게 닮은 면이 많아서 서로를 그냥 딱 보면 나랑 비슷 한 거라고 느낄 수 있어요. 대화하기가 별로 어렵지 않고 서로 배울 것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INFP의 사회화 버전을 INFJ로 보기도 하죠. 그래서 INFP 쪽이 얻을 게 많은 관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만약 그 INFJ가 원래는 INFP 성향이 강했던 사람이라면 확실히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던 찐 INFJ라면 오히려 INFP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INFP는 발상 자체가 자유로운 편이어서 이들과 대화하다 보면 어떤 영광 같은 걸 얻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NF 그룹 중에서 ENFJ도 있죠. ENFJ와 의 관계는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n f 그룹 내의 관계는 대체로 좋은 편이에요. 이상주의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큰 그림을 그리면서도 관계 중심적이기 때문에 자신을 아주 큰 공동체의 이론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쉽게 말해서 전혀 모르는 타인에 대해서도 별로 배타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끼리의 관계이기 때문에 싸울 일이 별로 없죠. 다만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끼리만 있으면 자기들끼리는 싸우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과의 싸움에는 취약한 면이 있습니다. 이번엔 INFP, INTP의 관계입니다. 이두 유형도 상당히 비슷한 면이 많은데요. NF와 NT의 관계죠. 시작할 때 MBTI를 만든 마이어스의 유형이 INFP라고 했죠. 이건 본인이 직접 말한 거니까 확실한 거고요. 근데 이 MBTI 16가지 유형이라는 게 심리학자 칼융의 8가지 심리 유형을 모태로 만들었다는 건다 아실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칼, 구스타프, 융이라는 인물 역시 you INFP가 아닐까 하는데요. 정확하게 말하자면 INTP에 아주 가까운 INFP가 아닐까 합니다. 혹은 INFP와 아주 가까운 i n t p 일 수도 있고요. 보통 융을 INFJ로 보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i n t p 라는 의견도 꽤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얘기가 나오는 게융 본인이 자기 MBTI가 뭐라고 딱 말한 적이 없거든요. 사실 융은 MBTI 이론 자체를 깊이 연구한 적은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자기 이론을 갖고 그런 걸 만든 사람이 있다는 것만 알았을 뿐이지. 그래서 그냥 추정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MBTI가 아니라 융 자신이 만든 심리유형으로 구분할 때 융을 내향적 직관형으로 보는 견해가 많아요. 마이어스의 유형역동이론에 의하면 내향적 직관형은 INFJ와 INTJ가 됩니다. 하지만 저는 좀 다른 시각을 갖고 있어요. MBTI의 의미 책이 책인데 이 책의 저자인 박철영님의 이론이 더 맞다고 봅니다. 이 이론에 의하면 내향적 직관형은 INFP와 INTP가 되거든요. 물론, 이 이론도 그렇고, 융이나 마이어스의 이론도 그렇고, 이 모든 건 사실 하나의 이론에 불과하죠. 그리고 모든 이론은 불완전한 거고요.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다만, 참고만 하면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제가 융 이야기를 꺼낸 건 INFP 유형이 갖는 독특한 위치를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이 INFP와 INTP와의 관계라는 게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두 사람의 만남은 그냥 단순히 T와 F의 차이, 이런 걸로 퉁쳐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실제 관계에서는 그 그게 가장 크죠. 근데 좀더 깊은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본질적으로 NT와 NF가 만나는 지점이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NT와 NF가 만나는 게 아니고요. NT와 NF의 경계선이 흐릿해지는 지점이 바로 여기가 아닐까 하는 거예요 왜냐면 N은 E보다는 I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E라고 해서 다 똑같은 E가 아니고 I라고 해서 다 똑같은 I가 아니라고요 ES와 EN이 다르고 IS와 IN이 다르다고 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다르다고 했죠? ES가 EN보다 더 외향적이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IN이 IS보다 더내향적이라고 했죠 한마디로 N이 붙으면 좀더내향적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내향형이 외향형보다 N 성향이 더 강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N이라는 게 원래 큰 그림을 보려는 성향을 말하는 거라고 했죠? 그래서 N 성향이 커진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요. 더욱 큰 그림을 보려고 한다는 겁니다. 예컨대 INTP의 큰 그림이 ENTP보다 더 커지는 거예요. NTP 정치라는 큰 그림에 관심을 갖는다면 i n t p 는 아예 우주로 간다고 했죠? 정치 때문별 관심이 없는 거예요. 우주에서 보면 개미들이 치고받는 거 비슷하다는 거죠. INFP도 비슷하 e NFP보다 더큰 세계로 가는 겁니다. 현실에 얽매이지 않는 모든 게 가능한 상상의 나라에서 더 많이 더 자주 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주목해야 할게 N 성향이 커지면 커질수록 NT와 NF의 구분이 약해지는 겁니다. 사실상 NT와 NF는 N의 하위 디렉터리 같은 거예요. 그렇죠. 고등학생 되면 이과 문과로 일단 나누잖아요. 모든 걸다 공부할 수 없으니까 일단 둘로 나눈 겁니다. 출발선 자체가 갈라지는 거예 INFP, INTP 관계는 이 서로 다른 지점에서 출발한 사람들이 더큰 그림, 더큰 세계에 대한 관심을 쫓아가다가 결국 만나는 지점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E가 아니라 I가 되는 건 대충 알겠는데 왜 J가 아니라 P냐는 의문이 들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더 단순합니다. 피가 더 유연하거든요. 더 실험적이고 더 열려있죠. 이 사람들은 결론을 내리거나 정답을 찾는 게 아니라 탐험을 하는 겁니다. 그게 맞든 틀리든 일단 관심이 생기면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제이들은 호기심보다는 맞고 틀림 혹은 옳고 그름에 집착하는 편이죠. 그래서 본인 판단에 아니다 싶으면 아예 관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No. 제가 좀 추상적인 얘기를 했는데요. 현실적인 INFP와 INTP의 관계를 말하자면 이들은 서로에 대해서 흥미를 느낄 수 있지만 갈등이나 오해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흥미가 생기는 건 자기와 비슷한 듯 다른 타입에 대한 호기심 때문이고요. 갈등이나 오해가 생기는 건말 그대로 T와 F의 차이 때문이죠. 인프피는 인팁의 무심함에 마음이 상할 수 있고요. 인티은 인프피의 감수성이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번 말이 통하기 시작하면 정말 깊고 풍부한 대화를 나눌 수 있지만 한번 갈등이 생기면 쉽게 풀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둘다 혼자 있는 걸 너무 편하게 생각하는 면이 있어요. 어느 한쪽이라도 먼저 다가가서 야 내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 뭐 이렇게 말을 걸고 해야 오해도 풀리고 할 텐데 이게 잘안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두 유형의 만남에는 단순히 개인적으 내 개인의 만남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NT와 NF의 경계선이 허물어지는 그런 만남일 수 있다는 거예요. INFP i n t p 이야기를 길게 하다 보니까 내용이 좀 많아졌는데요. 이 관계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런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편에서 INFP와 ISFP와의 관계 그리고 INFP와 반대 유형들 아마도 EJ 유형들이 되겠죠. ENFJ, ESFJ, ENTJ ESTJ와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의견이나 질문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